안녕하십니까. 보트투브입니다. 오늘은 선내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턴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내기 스턴 드라이브는 육지에서 보관을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육지에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바다에 증박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스탠 드라이브를 바다에 증박을 해놓다 보니 스턴 드라이브가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오래된 배를 수입해서 가져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다에서는 뭐 쇠조차도 견딜 수 없고 스탠 조차도 사실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스탠 드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것은 징벌에서 내려오는 스트롱 포크입니다. 스트롱 포크와 바가지 그 부분에서 가장 뭐 문제 아닌 문제가 깨지는 문제 비틀림 현상 부식대에서 깨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걸 깨졌는지를 뭐 알았을 때는 이미 그 깨진 조각이 그 사이 박혔거나 밸로즈 고무 자체에 연결되어서 실제 벨로즈 고무가 쬐져서 엔진 쪽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스탠드라이브 안쪽 기어 쪽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오일 쪽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배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 적은 돈으로 수리할 부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다 보면 엔진 쪽에 물이 들어간거 기어박스 쪽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밸로시고무가째졌고 기어박스 자체가 깨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이라도 느낌이 좀안 좋을 때는 올려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연결 부위 있죠. 다 먼저 푸시면 되는데 이런 설명서와 동영상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안 유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배는 예전에 이제 수리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스트롱 포크에서 연결되는 바가지 연결부위가 깨져서 벨로즈 고무까지 재져서 엔진 쪽에 약간의 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핸들 쪽에서 연결주는 기어박스 쪽에도 깨짐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깨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 포크 쪽에 연결되어있는 조각이 그 사이에 박혀서 이렇게 큰 수리비를 내야 되는 정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고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째졌으면 무조건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육지에 올리게 되면 밸런스 보무부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뭐 스트롱 포크라든지 바가지라든지 뭐 균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셔야만 더큰 문제점이 생습니다 그리고 대로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꼭 대리점에서 안사시더라도 뭐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구입되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마찬가지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어, 주변에 약간만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쉽게 쉽게 갈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중고, 뭐, 스트롱포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베이에서 새로 사는, 뭐 저가의 스트롱포크라든지, 일단은, 뭐, 장착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바다에 계속, 배를 띄워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수리를 하고 나서, 버려야 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놔두시고 자기가또 직접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다 수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파워스트롱 지금 유압실린드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핸들 유압실린드 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누수가 있답니다. 전부 다 수리가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벨로즈 고무 같은 경우는 아예 수리가 안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쭉 올려놨지만, 어, 이런 제품들이 사제들이 다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트롬포크, 스트롬포크 바가지, 그 다음에 뭐터보차지라든지 이런 건 재생이 가능하고요. 앨범 마찬가지 스탠으로 제작을 해서 팔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엔진 오일, 이 오일통이라든지, 뭐 어, 예를 들어서 에어 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제들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뭐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요. 구입하는 게 어렵다면 실제 그런 거를 달아야 될 때, 벨트라든지, 그거를 그대로 분리를 하셔서 깨끗이 청소를 하셔서 뭐 기아, 기아 자동차나 부, 자동차 부품센터에 가져가셔서 똑같은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롱 포크라든지 뭐 바가지라든지 엘보 스탠으로 되는 뭐 304스탠이나3 1 6스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밖에서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똑같다고 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e 에서 구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바다해수용이 아닌 민물용으로 파는데 모르고 해수용인데, 미물용을 사서 달았다가, 뭐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나, 사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잘 뭐, 확인하시기 어려면, 우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던 사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b 에서 구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사제품을 사서 달았는 분들,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들을 외에 향후에는 실제 동영상을 찍어서 수리를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해서 더,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